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 입니다 어 요즘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월 달에 코로나로 인하여 강제 백수가 됐고 그때부터 지금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 강제 백수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좀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9개월 동안 쉰 적은 처음이에요 물론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있고 매형댁 식당에 가서 가끔씩 알바하면서 생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생계 유지지 플러스 되는 건 거의 없고요 매달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바로 군포 제가 왜 군포까지 가냐면 사실 제가 중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와...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국어라고 생각해서 그 학원에 가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줄 계획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의정부 살고 있는데 여기도 아닌 가까운 서울도 아닌 왜 멀리 군포까지 가느냐 하면 그쪽 원장 선생님이 제 지인이에요 <웃음> 근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운영이 당분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을 대신해서 학원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학원 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큰 성원이 필요하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중국어 에좀 관심이 있다 정말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되세요 학원을 찾아오셔도 되시고 아니면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온라인으로 저에게 문의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사하는 과정 등 이런 것도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도 만들어 보려고 래요 수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회화도 있고 HSK도 있고 그리고 관통사, 여행사 관련 문화 수업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수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광고 영상을 하나 또 찍었어요 간단히 그 영상을 뒤에 보시면서 혹시나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나 혹은 주변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시청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뒤에 영상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홍보 영상 보러 가시죠. 거외 방영한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권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권승관이라고 해요. 물론 이젠 여러분께 재밌고 유쾌한 중국어를 가르칠 셈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마카오권이냐고요? 제가 마카오에서 2년간 가이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유튜버를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20대 초에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즉 가이드 일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가이드 경력을 다 합치면 한 10년 정도 돼요 제 직업은 한국에서 중국 만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해주며 한국의 여러 아름다운 관광지를 가이딩해주는 일이에요 이 일은 중국어를 하루 종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어라는 건 사용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더욱 재밌어진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재밌는 중국어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뚝 같아요 중국어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성조와 한자 등을 보면서 대체 이걸 어떻게 읽는 거야? 라며 겁부터 먹으시는데요 우리가 타국가의 언어를 처음 배우는데 어려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확실한 기본기를 알려드리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초급이신 분들에겐 각종 단어를 이용하여 보다 완성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과서 내용에 제한을 갖지 않고 제가 실제로 중국인들과 부딪히며 습득한 진짜 중국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나는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아는 단어죠. 니하오. 再이진 씨씨를 니하再 자이진 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은 입문회야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 길어지면 머리 아픈 분들은 초급회화. 예를 들어 찐완, 이 아침에 식饭, 我们去民东吃烧烤吧. 까지는 어느 정도 고민해서 만들 수 있지만 我朋友让我过来搬点行李, 我真 sure 去吗? 같이 조금 긴 문장을 만들기 힘들다면 역시 초급회화. 나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고 싶다. 혹은 항공, 호텔, 여행사 등 여행업 쪽으로 일할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은 관통사 중국어. 나는 중국어와 함께 다양한 중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 혹은 비즈니스나 출장이 잦아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 중국어. 난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귀찮게 핸드폰으로 사전 찾고 다닌다. 혹은 중화권에서 생활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 중국어. 나는 HSK 3급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HSK 3급반. 나는 HSK 4급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다면 역시 HSK 4급반. 나는 회화 공부도 하며 자격증도 따고 싶다. 하시면 TSC 수업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만약에 관통사라는 직업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마카오권 검색하셔서 가이드 에피소드 편을 보신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죄송합니다 <웃음>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위에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인구는 15억 명 가까이 됩니다 즉 전세계 인구 5명 중1 명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만 홍콩, 마카오, 그리고 싱가포르 등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합치면 중국어라는 언어의 메리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강의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셨나요?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나머지 반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주세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시해! 빠이빠이!